제가 그,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막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일이 형, KT전 때 홈런 친거첫 홈런이죠, 첫 홈런 저도 첫 홈런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? 경기 소감 지금 맡았나요? 되게 그냥 간절했습니다, 수비 나가 있을 때 근데 또 홈런 치고 막 점수되는 모습 보면서 감동도 받고 간절했다 하려고 했 감사합니다, 고생습니다 고등학생 때 사이클링에 다을때 기록했던 공론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정말 출장이 뭐좀 빨리 빠져가지고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팀이 연패를 끄는 만큼 계속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, 이상하습니다한 학교 6학년 인천 대회 할때 홈런 쳐서 원래 콜드게임으로 지는 건데 콜드게임을 안 당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욕하더라고요골게임 <웃음> <그래서> 지고 가야 <웃음> 돼. <웃음> <웃음> 네 야구하면서 제이령한테 맞았던 그 역전 쓰리 홈런이 제 잊지 못할 야구 인생 홈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이령 홈런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야구 인생의 기억이 남는 홈런은요? <웃음> <오늘은요>? 오늘이요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 20대, 20대, 20대, 0대 20대, 20대, 2우대이0대 20대, 이0대 20대, 20대, 20대, 20대, 2이대 20대, 20대, 20대, 20대, 대 20대, 20대, 20대, 도0대2보대주시대 20대, 20대, 20대, 2 2 0 0대2 2 0 0 말로 없는. 죄송합니다. 없는. 지아좀 쉽게 이겼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저희 선수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해주세요. One time, I'm going to celebrate. Someone 미국에서 어, 말로 상황 때 끝내기. 물러는 그렇죠. 기억이 나는데 맞아. 사, 맞아. 당시 맞아. 상대 투수가 본인 자신만 있으면 안돼 내가 절대로 우겨보이지 않아. 나는 그래, 그래. <웃음> 음. 두개 정도 생각 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첫 홈런 쳤을 때랑 그리고 작년에 끝내기 홈런 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베스, 벨로레코메이노. 추천드립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맞아. 맞아. 야 연필가 길어져서 라인스 v 를 너무 오랫동안 못했네 죄송합니다 혹 이거 그때 찍때 네. 선수가 진짜 똑같은 아, 저희 협찬사가 갔습니다 <웃음> 순배 따라 사네 300 홈런? 작년에 쳤던 300홈런 가장 길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되게 많이 경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. 팀 승리로 깔끔하게 잊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네. Sorry. 네. <웃음> 지금 가장 기억이 남는 건 오늘 호낭 많이 나온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분만 나오셨는데 네.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네.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결실이기 때문에 운 좋게 나도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플레이하겠습니다. 잘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